자, 이제 챕터 1,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표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 파트는 총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원자의 구조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율표의 이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 그첫 번째로 그 이전에 원자가 뭐고, 분자가 뭐고, 그 다음에 원소는 무엇이고, 화합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밑에 그첫 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금속, 비금속은 어떤 게 있나. 이게 주결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결표를 샅샅이 보자 그 뜻은 아니야.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처럼 많은 원소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 원자상태로 다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 주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뭐 상당수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뭐 금속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온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보면, 거기 원자와 분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원자에서 말이 절절절 쓰여 있고, 분자도 말이 절절절 쓰여 있는데, 이 워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요. 뭐 여기에 밑줄 치고 올필요는 전혀 없어. 오케이, okay? 그냥 어떤 건지 느낌만 가지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냥 빈칸 채우, 빈칸으로도 두기좀 보여가지고, 그냥 보고 이게 채운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 그 원자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고 이제 뭐선이 중학교 커리는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올라왔을 거 아니야. 따라서 가장 작은 입자, 뭐더 작은 것도 있죠. 뭐 쿼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원자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분자. 분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대충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놓으시면 돼. 어쨌든 N은 요게 하나가 있지 원자 하나라 보면 되고 N은 너너너 너, 너 있으니까 원자 몇 개? 원자가 세개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첫 번째로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좀 나눠 볼 건데 그 전에 주기율표야. 그책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첫째 주기율표가 원소 겁나 많지, 그렇지? 와. 근데 애들이 또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애들끼리 막 결합해서 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니.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하진 않아요. 대학교 가도 이거 다안 해. 쌤 같은 경우도 대학 갔을 때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대학 갔을 때너 칼슘까지밖에 몰랐어. 이제, 그러다가 좀더 지나서 뭐 대학원 가고 하니까, 야, 갑자기 쌤은 이제 총매 쪽을 전공을 했거든. 그러니까 총매를 다루니까 이제 백금 총매, 뭐 플라티늄, 그 다음에 러세늄, 로, 그 다음에 로디 이런 걸 다뤄가지고 그때 좀 살펴본 게뭐 은, 빨라디움, 백금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본 거야. 나머지는 난 몰라. 그랬더니 옆에 친구 같은 경우는 금속공학과 나왔는데 걔는 4년 내내 철만하더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죽도록 파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이걸 우리가 화학이라고 해서 다알 필요는 없어. 그리고 고교 과정에서 화학은 다루는 게딱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 원자번호 순서라는 거 알죠? 수헬리벨붕탄질산플레해서 원자번호 20번 칼슘까지만 알면 돼. 아니 그 외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지. 그 외에도 뭐 크롬. 한번 나오고, 4단원 쪽에서. 망가니즈, 이것도 4단원 쪽에서 나오고, 철은 뭐 일반적으로 알아야지. F, E, 그치? 철. 그 다음에 코발트, 구리, 아연, 요 정도야. 오케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괜찮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거는 4단원에서 이제 산화수 등등 할때 잠깐 나오는 거라서, 뭐 그전에는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죠.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리가 뭔지, C, U. 이런 원소 기호도 기본적으로 암기는 좀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수능으로 화학을 선택한 친구가 설마 수소가 H라는 걸 모르진 않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수소는 H이고 철은 F이고 이 정도는 알 거다. 어? 나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화원에서 다루는 물질 의외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원소기호꼭 외우시고, 뭐 외울 때 수, 헬리, 벨봉, 탄질, 삼플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사람은 뭐 이게 욕인지 랩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좀 외워놓으시고, 샘이 추천하는 건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주교율표를 원자번호 20번까지 하나 딱 써가지고, 그리고 책에다가 딱 표지에다가 붙여놔버려. 그리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찾아보세요. 어, 문, 어, 잠깐만 수소가 뭐였지? 아,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계속 찾아봐. 그리고 찾아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수헬리밸봉 암기 안 하고도 암기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로 좋다. 중요하고 그게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들도 마찬가지야. 물도 H2O, 뭐 억지로 한결로 하지마. 그냥 저 종이 한 페이지면 다할수 있거든. 화원에서 일로 물질 전부 다쓸수 있어. 그래서 뭐 명명법 그거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거 쫙 써가지고 나올 때마다 생각이 안 나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모니아 NH3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기에서 짧게 쭉 써놨는데 음, 이렇게가 금속이고요. 요게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 매우 적죠. 오케이? 비금속 몇개 없고. 그러기 전부 다 금속인데 우리가 이걸 다 다루느냐? 아니야. 칼슘까지밖에 안 다룬다니까? 오케이? 따라서 주기율표 전체 형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D라는 거안 다뤄. 요밑에다안 다뤄. 수소부터 해서 칼슘까지, 칼슘까지. 그 다음에 애도 안 다뤄. 여기서부터 요줄 정도까지만 다루니까 그거는 좀꼭 외워놓으시고. 게 사실상 요거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주기율표를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붙여 놓고 이해하자 보시는 게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요거는 전부 다 암기하세요 그래서 h가 수소고 헬륨이 h이고 이건 다 알고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주기율표 할 때도 있겠지만 세로줄을 우리가 조기라고 해.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1족 원소고 베를륨, 마그네슘, 칼슘은 2족 원소고 그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족 원소다. 같은 족이다. 같은 족 원소, 같다는 걸 우리가 동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동족 원소라고도 이름을 붙이거든. 같은 족 원소. 그러면 수소하고 리튬은 동족 원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줄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데 수소하고 헬륨은 가로 첫 번째 줄에 있어서 1주기. 그 밑에 리튬 부터는 이주기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동주기라고도 해. 요즘에는 그말잘안 쓰지만.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 족이고 가로줄이 주기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 어차피 뒤에 할 거예요. 주기율표 할 때에는 알아두시면 좋고. 요 외에 추가 원소가 Fe가 철이라는 건좀 알아놓으시고 Cu가 구리라는 것도 좀 알고 그다음에 Zn이 아연이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원자와 원소에 대해서 셈이 짧게 뒤에도 하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개념이야.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다라고 첫 번째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돼. 종류, 오케이. 그리고 원자는 개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 여기 쓴건 전부 다 원자 쓴 거거든. 그러면 수소 원자는 H라고 쓰잖아. 이런 H를 내가 이렇게 세개 했으면 아, h 란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은 h e 라고 쓰죠. h e h 이렇게 쓰자고요. 아, 그러면 헬륨이란 원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렸을 때 그럼 저기에서 전체 원자는 총몇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다섯 개가 있다 쓰면 되고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렇지? 원소는 몇 종류가 있지? 두 종류예요. 노란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수소라는 원소하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헬륨이라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원소는 바로 뒤에 좀 있다 할 건데 또 다른 개념을 한개더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원자는 개수의 개념. 다음에 원소는 종류의 개념으로 이해해 두자고 자 그리고 이 원소기호 쓰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맨앞 글자는 항상 대문자를 써주네? 그리고 뒤에는 소문자 쓰잖아 따라서 원소기호를 쓸때 항상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 그리고 그 다음 소문자는 이런 거지. 아, 여기까지가 하나의 원소야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샘이 어떤 원소를 발견했는데 아, 그 원소 이름에 티처 이름을 붙이고 싶어. 그래서 그 원소 이름에 찬이라는 이름을 영어 기호로 표현하고 싶다니까? 그럼 그런 원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찬이니까 cha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가 하나의 원소 종류고 그리고 샘이 이런 녀석을 두 덩어리 그렸으면 아. 원자는 몇 개? C, H, A, N 이란 원자는 몇 개? 두 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수개 소리로. 대문자 개수가 바로 원자의 수다. 원소의 종류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봐. 대문자가 여기 H, 여기 H 두개 있잖아. 따라서 원소는 두 종류고. N은 H만 돼 있고, N은 H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원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죠. 됐죠? 여튼 주기율표는 처음에 다 암기한 친구는 그냥 쓱물 흘러가다시 가시면 되고 암기가 다안돼 있다는 친구들은요 계속 써놓고 보면서 알겠지? 지금 하면 잠깐 스톱해놓고 이걸 써가지고 이제 계속 보면서 하시라고 알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자료 2번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여러 가지 결합 모형 나오죠. 그 여러 가지 결합 모형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 셈이. 여기 보시면 하나 빼먹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뭘 빼먹었냐 하면 이거 하나 딱 체크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 대해서만. 오케이? 자, 2족에서 13족 점프했지? 요, 사, 요 사이에 요사 3족과 12족이 있는데 그건 안 배우니까 패스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빨간색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해요. 금속. 나머지 우리 원자번호 20번까지 해서 나머지 얘네들은 비금속이라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은 좀 구분을 할수 있는 게 좋아.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금속 원소 이름 되게 쉽게 해놨어. 리튬 벨륨, 그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해가지고, 륨, 튬슘 되어 있으면 다 금속이라고 되어 있어. 나머지 플로린, 염소, 이런 것들은 다 비금속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원소를 크게 구분을 좀 한다라고 치면, 뭐, 구분하는 것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 같은 경우도, 뭐, 뭐, 키큰 사람, 키로하고 구분할 수, 키로 구분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야, 지구인, 외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인, 그리고 다른 나라, 별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람들인 것 같은, 걔들은 외계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둥 잘라서 구분하는 게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원소를 두 가지를 구분해놨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하뭐 단단합니다, 금속 꼭 그런 건 아니고 원소를 기준으로 구분한 조구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이야 모든 게 음, 양이온 되기 쉬운 거 양이온 되기 쉬운 거 그 비금속은요? 그럼 음이온 되기 쉬운 거 이걸로 구분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 이온에 대해서는 좀 배웠잖아.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를 내가 먹으면 마이너스가 나한테 왔잖아. 마이너스가 짠하고 나한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난 플러스가 돼 이제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먹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음이온이라 이름 붙이는 거고 자나 원래 전자 가지고 있었어. 나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에서 전기적으로 빵, 충성이야. 근데 내가 이 전자를 제한테 뺏겼어, 뺏겼어, 잃어버렸어. 그럼 난 이제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밖에 없잖아, 그렇지? 플러스가 좀더 많은 상황이잖아. 이 경우를 뭐 양이온이라고 해. 따라서 우리가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두개 나누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자를 뺏기기 쉬운 거.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거 아유 칠칠 맞은 아 어,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걸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퉁 보시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뺏어오기 쉬운 거 그래서 약 건들기만 해 니꺼 네 전자 뺏어버릴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비금속으로 해서 대충 크게 싹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그 경계가 확실히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서 너는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보면 돼. 너는 음, 비금속으로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이 경계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중금속이다. 이렇게 하기는 하죠. 아 물론 화원에서 다루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음,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금속이고 오른쪽 이렇게 있는 게 비금속이다. 정도는 좀 알아놓자고 그래서 원소를 크게 세이 금속과 비금속으로 두 개를 구분을 하면 얘네들이 지 혼자서 안정하게 있는 것들도 있거든 원자 혼자서 그게 이제 18쪽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지 헬륨, 네온, 아르곤은 뭐 특별히 결합 안 해도 난 혼자 있어도 좋아 외로움을 덜 타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혼자로서도 존재를 해 그래서 우리가 18쪽 원소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 해서 비활성, 활성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이름 붙이잖아 게다가 기체인가 보네 그렇지?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가 항상 결합을 해서 있거든 그래서 이 결합이 어떤 종류가 있냐를 봤더니 그거를 금속과 비금속 두 개로 나누어서 결합을 한번 살펴본 거야 따라서 첫 번째가 금속끼리 결합한 형태가 있겠지 오케이 같은 나트륨끼리 쫙 붙은 거 같은 마그네슘끼리 마그네슘이 원자 알갱이 한 개로 존재 잘안 하거든 자기들끼리 군집을 이루고 있거든. 따라서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비금속끼리 붙어 있는 이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때 가장 왼쪽에 있는 나트륨. 저기 봐봐, 동그라미 몇개 있어? 3, 5, 15, 15개 그렸잖아. 그치? 저렇게, 오케이? 따라서 저런 식으로 막 붙어 있어. 나트륨, 륨, 륨, 뭐니? 금속이잖아? 따라서 금속끼리 하, 서로 서로 붙어 있네 이 녀석을 우리가 금속 결합 금속이라고 부르고 이 우리 고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이라 많이 이름 붙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금속 결정이라 이름을 붙여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붙어 있겠어? 딱딱딱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치그 힘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화원에서 배우도록 하자고. 그래서 금속끼리 붙어 있는 이 힘을 우리가 금속 결합 어떻게 붙어있어? 금속 결합으로 붙어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금속끼리 붙어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금속과 비금속 붙어있는 게 있어 저기 염화나트륨 쓰여있잖아 오케이? 읽을 때 거꾸로 붙어읽지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금속이잖아 염소는 그렇지 비금속이고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들도 자연계에서 발견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은 뭐 되기 쉬운 거? 그러면 양이온 되기 쉬운 거, 전자를 뺏기는 거.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잘 뺏어오는 거잖아.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어 비금속이 네거 전자 가져와! 그랬더니 금속이 네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뺏겨서, 뺏겼으니 겨서뺏 이제 플러스 전기 띠겠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를 비금속은 뺏어와서 마이너스 전기 띌거 아니야. 그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하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저기 가운데 두 번째 칸에 있는 염화나트륨이야. 오케이? 따라서 애들은 금속 플러스데있죠 양이온과 비금속 마이너스데있잖아 따라서 얘네들을 이온 그리고 고체 상태를 우리가 이온 결정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럼 NaCl과 같이 이온 결정은 어떤 힘으로 붙어 있지? 그럼 이온 결합 무슨 결합하고 있다고? 이온 결합입니다라고 이름 붙이면 돼.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가요. 비금속 길이. 비금속길이는 어떻게 결합하냐? 나중에 자세한 건 화원 3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고 비금속 길이 붙는 것들이 이거 봐, 다이아몬드 탄소. 탄소는 비금속이잖아. 걔들끼리 마구잡이로 우리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같이 있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 이산화탄소도 음 여기 그림 하나 좀 크게 그리면 요게 탄소거든? 그 옆에 산소가 요래, 요래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 그래서 우리 같이 붙어서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 노란색 선 그린 거와 여기 흰색 선 그린 것들, 이런 것들을 무슨 결합이라 하냐면, 요두 개를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함께 쓰자. 공유결합.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공유결합. 들어는 봤을 거예요. 화원 한번 공부한 친구들은. 오케이? 자, 그래서 공유결합. 아, 비금속 길이는 공유결합을 하는구나. 근데 그림 모양이 좀 다르잖아. 즉, 얘는 사실 봐봐. 저기 나트륨은 15개가 한 덩어리가 아니야. 15개만 그린 것뿐이야. 겁나 많아. 엄청나게 많은데 15개 그 부분만 찰칵 찍어서 보여준 거고 이온 결정도 겁나 많아요. 16개, 플러스 8개, 마이너스 8개 있는 게 아니고 쫙 펼쳐져 있는 거에서 그중에 한 부분만 찰칵 찍은 거야.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야. 위, 아래, 상, 하, 좌, 우, 앞, 뒤로 해서 쫙 펼쳐져 있는 것 중에서 특정 부분만 내가 싹 보여준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이산화 탄소는 봐봐. 애가 한 덩어리잖아. 쌤 지금 CO2라고 몇 덩어리 그렸지? 한 덩어리 그렸잖아. 덩어 리. 그렇지.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 CO2라는 녀석을 전체 몇 덩어리 그린 거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잖아. 덩어리 개념으로 셀수 있잖아. 즉 무슨 말이냐고? 저기 앞에 금속 결정은 그 부분만,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요 부분만 내가 찰칵 찍은 거라니까? 그러면 저걸 가지고 몇 덩어리인지 셀수 있어? 이 용결정도 마찬가지야. 요 부분만, 다이아몬드도 저 부분만 찰칵하고 찍은 거야.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의 덩어리씩 셀수 있잖아. 그치? 이처럼. 몇 덩어리인지, 몇 덩어리인지, 몇 덩어리인지 셀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런데 애는 몇 덩어리인지 셀 수가 있어. 이걸 우리가 분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분자는, 그, 어렸을 때 배운 거 개념 마저 물질의 성질을 가진,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분자라는 건 덩어리 개념으로 셀수 있는 것들. 요렇게가 하나의 개체야. 그걸 우리가 분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앞에 금속 이온. 그럼 n은 이름 뭐라고 붙이면 되지? n은 원자 결정이라 이런 붙이거든.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같은 말이에요. 어? 원자 결정이나 공유 결정이나 같은 말. 오케이? 따라서 금속 결정이나 이온 결정이나 원자 결정은 덩어리로 셀 수가 없어. 그런데 n 네들은 덩어리 셀수 있으니 이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냥 화학을 대충 공부해 하온 친구들은 원자와 분자만 있는 줄 알거든. 결합하면 다 분자라고 생각해. NACL 분자 절대 아니라고, 오케이? 분자라는 건 이렇게 덩어리 셀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한번 들어는 봤겠지만 분자량, 분자의 상대 질량이란 이런 워딩도 있잖아. 그럼 이 분자량이라는 건 의미가 뭐? 그렇지. 이 녀석에 대한 질문이야. 이 녀석에 대한 말이야. 분자의 상대 질량, 쟤네들에 대해서 쓰는 말들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원자와 분자를 구분하자인데 화학 결합하면 다 분자냐? 아니요 이렇게 덩어리 셀수 있는 것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원에서 다루는 수준은 분자라는 건 비금속끼리 결합되어 있으면서 비금속끼리 결합되어 있으면서 덩어리로 셀수 있는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치우고 그러면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쌤이 지금부터 화학식을 쓸 건데, 화학식을. 자, 나트륨. 애는 나트륨 화학식을 쓸때 NA. n 는 나트륨이 있니까 NA 있어야죠 그런데 애가 몇 개가 하나의 개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봐봐, 나트륨 이렇게 덩어리 돼 있어. 이야, 애랑애랑 붙어 있는데 이렇게 때리면 두 덩어리 돼 버리잖아. 이거 반 자르면 세 덩어리 되고. 따라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한 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 따라서 나트륨을 쓸 때에는 화학식으로 쓸땐 사람들끼리 어떻게 약속을 했냐. 나트륨 이 안에 12,83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고 그냥 NA라고 쓰자. 즉 나트륨 한 종류로만 돼 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애도 마찬가지지. 쟤나 애나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따라서 애 같은 경우는 음 플러스 나트륨 양이온. 마이너스 염화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이두 개가 몇대 몇으로 붙어 있지? 1대 1로 붙어 있지? 따라서 NA23, CL23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NA와 CL이 1대 1로 붙어 있습니다.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NA, CL이라고 쓰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 NA라고 쓰면, 음, 나트륨 원자가 한개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되겠지만, 나트륨 고체 결정에 대한 나트륨 고체 결정 화학식을 쓰세요. 그때도 에 저렇게 NA라고 쓸 수가 있어. NA 한종류로만돼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케이? 여화나트륨도 응. NA라는 녀석과 CL라는 녀석이 1대1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고 원자 결정도 어디까지가 한더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너는 C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어이 녀석을 C10이라고 쓰면 의미가 뭐가 되냐 이거는 탄소 C는 탄소잖아 탄소 몇 개가 탄소 열 개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런 개념 따라서 이거는 분자를 쓸때 이렇게 쓰는 거즉 여기 봐봐 n 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잖아 너한 덩어리는 음 가운데 있는 거 탄소네 옆에 작게 붙어 있는 게 산소네 그래서 탄소에 산소가 음 탄소 하나에 산소가 탄소 하나에 산소가 두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물론, 숫자 일은안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오케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뭐라고? 분자라고 하는 거야. 이 식을 우리가 뭐? 분자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이 의미가 뭐지? 탄소 10개가 하나의 덩어리예요그 뜻이거든. 따라서 이 녀석도 뭐, 분자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C60이라는 게 있어 플로렌이라고 하거든. 애도 의미가 뭐야? 탄소 60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분자식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분자량, 분자식 이런 것들은 애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퉁쳐서 화학식 이렇게 붙이면 돼. 알겠지? 화학식. 우리 원자량이란 말 들어봤지?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질량이거든. 그러면 분자의 상대 질량은 뭐라 붙이면 되지? 분자의 상대 질량, 분자량 하면 되고 그럼 이 녀석들의 상대 질량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붙이면 돼? 그럼 화학식의 상대 질량, 화학식 양이라고 이런 붙이는 거야. 화학식이 사실 이 전체가 화학식이기 때문에 화학식이라는 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기도 해. 오케이? 따라서 전부 다 화학식인데 이 녀석만 따로 분자라고 이런 붙인다라고 이해 놓으시면 되는 거지만. 됐죠? 예. 자, 그래서 가로 1번. 당 물질 중에서 분자는 무엇인가? 에라니까. 어떻게 분자인 걸 알았어? 물질의 특성, 다 물질 특성 이지 뭐. 아니라고. 덩어리 덩어리 셀수 있는 거. 그래서 에가 분자고. 그럼 입자, 가나, 다나, 다나의 명칭은? 여기서 가는 열. 자, 요 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시 u 가 있죠? 그런데 CU2 플러스라는 e 게 있어. 이 e 플러스는 알겠지만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이걸 우리가 이온이라 부르거든. 애는 요 녀석 입자 하나가 있으면 원자고 또는 애들이 덩어리로 쫙 뭉쳐 있으면 구리, 금속, 결정이에요. 구리, 결정이에요.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요두 개는 똑같이 CU지만 요거에 요것 요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질이래. 전혀 다른 물질의 의미는 뭐야? 물질이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거 성질이 다르다 있다이지 그럼 이두 개는 성질이 달라. 색깔도 다르고 약간 불교스러운 색 나타내잖아. 애는 물에 녹아서 푸른색 나타내는 거고. 따라서 가로 2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나트륨인데 나트륨 원자니 플러스라고 해서 이온되어 있니? 이온되어 있지. 그래서 명명법을 정확하게 하자고. 서로 다른 입자들이야. 성질이 전혀 다른 거. 따라서 가의 명칭은 뭐라고 하지? 나트륨이라 쓰면 안 돼. 나트륨 이온이라고 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다는, 혹시 NA 플러스잖아. 따라서 여기 다도 나트륨 이온입니다라고 정확히 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도 CL 이온입니다라고 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라는 영 음, C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안 띄고 있잖아. 그러면 쟤는 그냥 탄소 원자입니다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료 2번에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 하나, 분자는 덩어리 덩어리 쓸수 있는 거.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종류만 나타낸다. 식으로 썼을 때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한 덩어리다. 그 뜻이고 나머지는 시로만돼 있어. 1대 1로 구성돼 있어. 너는 한 종류만 돼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은 전혀 다른 거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성질이 달라. 화학적인 성질이.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 아주 기초적인 거. 에이 원자하고 분자가 뭔지만 알면 되죠. 뭐. 그래요? 예 네. 했고, 이제 자료 체크 문제 풀면서 가볍게 한번 쓱 들어가자고. 지금 우리 챕터 1에서 하는 건 우리끼리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워딩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1번, 다음은 세가지 물질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건데 쌤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 LICL. 자, 모르면 빨리 찾아봐야지. 리튬이시 염소지, 읽을 때 염화 리튬이라 이런 붙이면 되는 거고. 다음에 CH4, 메테인이고. 화학식 모르면 은요 CH4가 메테인인지 모르는 친구는 써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찾아보세요. 메테인 쓰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산소는, 산소 원자는 원자 한 개면 O라고 쓰는데 N은 O2라고 돼 있어. 우리 참고로 질소는 N2, 산소는 O2, 플로리는 F2 이런 분자의 형태로 다닌다 이거거든.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물질 돼 있어. 그세 가지에서 N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붙어 있으니까 N은 뭐 이온 결정이다 이런 붙이는 거죠. 그럼 LICL에는 리튬 원자가 있다? 아니야. LICL, 이온 결정이잖아. 그래서 리튬 원자가 있는 게 아니고 리튬 양이온과 염화이온, 염소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야 돼. 염소 원자가 있다면 하안 되는 거야. 다음에 N은 비금속끼리, 비금속끼리 붙어있는데 식 자체를 잘 보시면 어머, 탄소 하나에 수소 네개가 하나의 덩어리네. 너는 산소 원자 두개가 하나의 덩어리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는 뭐? 그렇지, 우리가 분자라고 이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리튬 하나 분자 두개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화학식 쓴 거죠. 거기에서 이온 결합 물질인가? yes.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이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나가 되는 거고 가는 어디로 갔니? 아,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이두 개를 구분하는데 여기 아니오가 오투고 어, 아니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녀석이 타가 되는 거네 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 여기 구분 기준에서 분자인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둘다 분자잖아 비금속끼리 붙어있고, 그치 비금속끼리 붙어있는데 하나에 네개 야, 원자 몇 개짜리니? 대문자만 세면 돼. C 하나. 그리고 H라는 녀석이 네개 붙어 있잖아. H네 개에 C 하나니까 원자 다섯 개짜리. 따라서 l 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자 다섯 개짜리로 구성된 분자입니다 해서 오원자 분자라 하면 되고. n 는 산소 대문자나 있죠? 산소나 원자가 두개 붙어 있잖아. 따라서 n 는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따라서 n 는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둘다분자기 때문에 가는 분자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나는 LICL이 맞죠? 그럼 세 번째, 다. 이 녀석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원소는 종류, 종류 얘기했잖아. 그래서 N은 분자당. 분자당이라는 건 분자 하나당이 있듯이거든? 분자당 원자수는 몇 개겠어? 탄소 하나에 대문자 H가 네개 있으니까 다섯 개라고 쓰면 되고. 다음에 구성하는 원소는, 이건 종류 얘기잖아. C 하나에 H 하나 또는 대문자가 몇개 있나 세봐도 괜찮아. 따라서 C 하나에 H 하나니까 몇 종류? 두 종류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야. 따라서 N은 원소는 두 종류. 야 N은 원소 몇 종류지? 한 종류. N은 원소 몇 종류야? 대문자 L 리튬과 대문자 C 염소가 돼 있으니까 두 종류죠. 따라서 디귿복이 달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가 맞지, 그렇지? 따라서 답은 니얼하고 디귿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문제 2번 우리 정말 가벼운 거하는 건데 대충 아유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다 아는 건데 하는 친구들도 요거는 어, 확실히 구분하세요. 분자와 원자와 그리고 이온 서로 그 구분관계 좀 확실하게 해놓자고 다음에 2번 갑니다. 화학결정 다나 다의 고체결정 구조를 나타낸 건데 얘는 보면 두 개가 한 덩어리네 두 개가 한 덩어리 셀수 있잖아. CL2라고 적혀있잖아, CL2. CL2가 바로 뭐야? 대문자 C 있잖아. 염소가 두 개, 염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 분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분자에 대해서 쓴 거고. 다음에 나는, 와 Na 플러스 양이온이네. CL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의 이온입니다. 화학식은 뭐라고 써? Na 몇 개? 그렇게 안 쓴다 했지? NA와 CL이 1대1로 붙어있어요. 해서 NA, CL이라 쓰잖아요. 그치? 다음에 세 번째 단은 NA로만 돼 있네. 라트륨, 금속으로만 되어 있잖아. 따라서 이 녀석은 금속 결정. 화학식은 그렇죠. NA 한 종류로만 돼 있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대체? 이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OX 문제 가면 1번, 단은 분자다. 그럼요. M만 분자예요. 나머지는 절대 분자 아니야. 다만 분자다. 나는 이온이다. 그치? 달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문자 하나죠. 나트륨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다. 맞고, 애는 몇 종류야? 두 종류, 애도 몇 종류지? Cl. 한 종류. 다음에 나는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라.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만나서 이게 만들어져. 오케이. 자, 3단원에서 여러분들 오게님으로 한잘 나오는 것중 하나가 애 나트륨 원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애는 염소 원자라고. 그런데 이 두일이 싹 만나. 아이고, 좀 제대로 그려줘야지. 염소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홀쭉해. 그래서 나트륨하고 이렇게 CL이 이렇게 좀 만나. 그런데 얘는 금속은 전자를 뺏기기 쉽다면서 염소 CL은 전자를 뺏어오고 싶어 한다면서 나트륨은 아 이딴 전자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런다면서. 염소는 어난 전자가 고파. 전자 하나만 줘. 이런다면서. 그런데 이두 개가 만났으면 잘 만난 거지. 나트륨이 해야 한데내거 전자 가져갈래? 염소가 생육 이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잖아?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뭐 되지? Na+, 염소는 전자 하나 얻어서 뭐 되니 Cl-가 되거든. 그런데 봐봐. 내가 옷을 입은 만큼 점퍼 입던 만한 걸 입고 있어. 그런데 염소를 쟤를 만났더니 쟤를 만아 추워 보인다. 내거 입어. 내가 하나 벗어줬다고. 그럼 난 입었을 땐 사이즈가 이만한데 벗으니까. 조금 홀쭉해지잖아. 그렇지? 오케이? 염소는 아무것도 없고 어우 추워 추워하는데 옆에 애가 이따만한 패딩점퍼를 하나 벗어주는 거야. 그걸 내가 딱 전자란 패딩점퍼를 입었어. 그럼 이거보다 사이즈가 커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쫙 결합된 게이 모양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녀석은 나트륨 원자야 이게? 아니지. 나트륨 이온이지. 그치? N은 염소 원자야? 염소이온이잖아. 나트륨 원자는 이만해. 나트륨이온은 이만하고 염소 원자는 이만해. 염소이온은 이만하고 사이즈도 다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성질도 달라. NaCl, 뭐 소금이니까 손에 얹고 손에 땀이 좀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나트륨, 손에 땀이 있는데 만지면 터져. 물하고 만나서 반응해서. 파이어! 이런다니까. 따라서 나는...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만나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음 이온으로 붙어있는 결정이 되니까 이걸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라고 해줘야지 그치? 3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중 하나예요 다음에 5번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이거는뭐 참고로 금속이니까 한 가지 금속 결정 그래서 한 가지가 맞죠. 다음에 6번. 가와 다가 만나서. 그렇죠. 염소. 다는 나트륨. 염소, 그, 사 뭐, CR2. 이렇게 둘이 만나서 금속, 비금속 만났으니까. 그래서 나를 만드는 이 과정이네요. 이 과정에서 나트륨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맞죠. 됐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체크 문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별 거는 없는데 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념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야, 이거 NACL이잖아. NACL 고체 덩어리를 내가 물에 넣으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잖아. 그래서 전기 통한다면서 이렇게. 그럼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냐 그 문제 딱 나오면 틀린다니까. 전자가 이동해야 한다니까? 아니야. 벌써 전자는 이동된 상태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쪼개지는 것 뿐이야. 전자는 이거 만들 때 벌써 이동은 다 끝나 있는 거야. 이동이 끝났으니까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지. 여기도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이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어떤 과정이냐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가 물 들어오면 떨어지는 것밖에 는 없거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것밖에 는 없거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했다? 아닌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파트 1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뭔지, 그리고 분자량은 어디에 쓰는 말인 건지, 원자가 뭔지, 그리고 이온이 뭔지. 오케이? 이온 결정은 어떻게 형성된 건지, 저기 이온 결정에 원자가 있는지, 이온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잡고 가시라. 넘어갑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가야죠. 네. 자두 번째 원소 이제는 이제 워딩을 조금 넓혀서. 원소와 화합물 그리고 이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샘이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원소는 종류의 개념인데 또 다른 개념으로도 쓸수 있거든? 즉 뭐냐 하면 CL이라고 썼어. 오케이, CL이라고 썼어. 그림으로 고르면 CL이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화학식을 CL이라 썼을 때 L을 원자라 표현해도 맞아. 근데 염소라는 원소 한 종류이다 이래도 맞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CL2라는 게 있다 치자. 와! 비금속결이 붙어 있어. 공유결합하고 있어. 그런데 2라고 썼다는 건 뭐지? CL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야. CL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애는 내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덩어리 덩어리 쓸수 있으니까 분자라고 해. 그런데 이 녀석을 또 원소라 부르기도 해. 이래도 돼.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이걸 좀 헷갈려는 하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좀 길게 말하면, 요 앞에 요 글자를 붙이기도 해. 호돈소 물질. 헛, 원소, 물질이다 해서. 즉호 헛이 뭐야? 하나는 뜻이잖아. 원소가 한 종류, 원소 한 종류로 구성된 물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호돈소 물질 하거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트륨, 에도 원자 원자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나트륨 금속 결정이에요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 애도 또 다른 말로 뭐한 종류의 나트륨을 나트륨 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 따라서 허동성 물질이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원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하나는 종류 뭐 수소 리튬 베릴륨처럼 하나의 종류 그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이처럼.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들 그걸 또 우리가 원소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 오케이 4단원 쪽에서 산화수 등등 할때 한번 다루게 될 거야 짧게 그래서 아 원소는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원소로 하기도 하는구나 누구지 이것? 헬륨이죠? 그래서 쌤이 원소 기호로 이렇게 썼다 치면 자 N은 원소를 나타낸 겁니다 맞아 N은 원자를 나타낸 겁니다 맞아 그런데 헬륨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1 8족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 결합하지 않고 이 상태로 안정하게 돌아다닌다면서 헬륨, 한더 헬륨 원자 하나가 하나의 덩어리 개체로서 막 따로 살고 있거든. 따라서 이거를 분자라고 해도 헬륨 분자입니다. 그래도 맞아. 따라서 애를 원자 하나짜리로 구성된 분자라고 해서 단원자 분자다라고 단원자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오케이 okay? 그리고 n 는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헷갈리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원소는 종류뿐만 아니고 하나의 종류로 구성된 것 그것도 얘기한다. 그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이 녀석의 대칭되는 말로 뭐가 있냐면 하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 화합물은 두 가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로 구성된 것들. 따라서 우리 대문자가 원소 한 종류 얘기하잖아. H 대문자, O 대문자,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화합물이라 하고 애도 C하고 O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메테인 애도 C하고 H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NACL 써도 음 이거 이온 결정이잖아. 애도 뭐라고 부를 수 있지? 화합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등등등등. 오케이. 따라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 원소 또는 호돈소 물질 그리고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어 그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한다. 화합, 화학적으로 결합됐다 이 뜻이야. 화합, 알겠죠? 이걸 세 번째로 이제 이온 들어가는데 이온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 하나 할까요? 이렇게 쓰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제 수소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1 플러스인 원자핵이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전자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니까 합이 0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녀석 한데서 내가 전자를 누군가가 빼냈어. 이 전자를 하나씩 날린 거지.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걸 하나 날렸기 때문에 N은 전체적으로 이거 빼면 1 플러스만 남게 되지. 따라서 플러스 숫자 이런 잘안 써주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런 것들을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걸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이런 붙이는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 산소 있죠? 요렇게 쓰면 음, 원자야, 원자. 이건 원자. 그런데 이 녀석이 전자를 두 개를 쳐먹어버렸네. 전자 마이너스를 두개 쳐먹었어. 그때 표현 뭐 앞에 숫자 쓰고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불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와 이온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야. 성질도 좀 달라. 그러면서 위에 플러스 의미는 뒤에 원자 구성 입자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해요. 전자를 하나 잃어서 1 플러스 됐다. 이거보다도 플러스가 한개더 많다. 2 e 마이너스의 의미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게두 개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CU 2 플러스가 있다 치면 N은 의미가 뭐지? 항상 원자 안에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거든? 그런데 N은 플러스가 두개더 많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오케이? 알루미늄 3 플러스. 이 의미는, 음, 플러스가 세 개가 더 많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게 더 편해요, 나중에. 됐죠? 네. 그래서 대충 용어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 용어를 한번 적용 한번, 용어 한번 해볼까? 이쪽에다 씁니다. 자, 원소에 대칭되는 말, 호돈소 물질에 대칭되는 말, 화합물이에요. 대문자 두 개. 그치? 그리고 분자. 그리고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볼때 다음 중에서 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쌤이 요거는 추가 요거 정리해 놓을게 분자가 아닌 것들 즉 밑에 딱 쌤이 두 가지만 쓸 건데 이두 가지 빼고 수능 화원 수준에서 이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죄다 분자로 보셔도 수능 화학원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따라서, 분자가 아닌 것들 두 가지 하면, 첫 번째,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금속이 포함된 건 전부 다 분자가 아니다라고 제껴버리시면 돼. 그래서 뭐, 나트륨 NA, 어 NA 금속이잖아? 너 분자 아니야? 제끼는 거고, NACL, 어머, 뭐 NA 분, o, 금속이잖아? 애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분자가 아니다. 제껴버리시면 돼.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화학식이, 그냥 C라고만 적힌 거. C가 포함된 게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C가 포함됐다 해석하는데 아니야. 다시 얘기할게. C를 포함한 CO2 이거 말고 그냥 식이 C라고만 적혀있어. C로 끝이야. CO2 이런 거 말고, CH4 이런 거 말고 그냥 C라고만 적혀있어. 오케이? 이런 건 분자가 아니라고 보면 돼. C라고 적어놓고 옆에 흑연, 뭐 코크스, 옆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전부 다 채켜버리시면 돼. 그럼 요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뭐 분자로 판단하시면 된다. 그거를 자료 3번 보면서 한번 해보자고. 일단 철의 재련과 관련된 반응인데 이 시간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예시만 들려고 끄집어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반응이 있다 치자고요. 참고로 화살표 왼쪽은 반응물 쓰고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1번, 가에서 원소는 몇 가지냐. 그래서 원소, 그 질문이 뭐냐? 원소 말고 화합물, 화합물 말고 원소거든. 따라서 이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음, 화합물인 건 제껴라. 원소가 몇 종류냐?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게몇 몇 가지냐?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화학식 나와 있으면 찾자 쉽잖아. 대문자 하나로만 된 거, 대문자 하나로만 된 거. 따라서 여기 C하고 O2가 호돈소 물질, 원소라 부르고 N은 대문자 두 개니까 뭐라고 불러? N은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화학 반응식 타에서는 원소 두 종류와 화합물 한 종류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가로 2번 나이에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분자 수예요. 분자 수. 그럼 빨리 분자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분자를 찾는 것보다 분자 아닌 거 치우는 게더 빨라. 그럼 분자 아닌 거 빨리 치우자고 금속이 들어간 물질은 치워. 철, 금속이니까 치우라고. 철, 금속이니까 치우라고. 다음에 두 번째, C라고 적힌 건 치워. C를 포함한 거 말고, 그냥 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에, 분자 아니거든. 이렇게 쓴 것들. 따라서, 에는 C 포함된 거 말고, 포함된 건 분자야. 알겠지? 오케이? C라고만 적힌 거 치워. 그렇게 해서 여기 1번하고 2번 두 가지 치우면, 남는 게 전부 다 뭐,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 뭐 있어? 3, 오 2. 화살표 3CO, 3CO가 3CO2 되잖아. 그때 화살표 왼쪽은 반응물이라고 했지 반응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생성물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요 앞에 3이라 쓴건 뭐냐 하면 CO가 세 덩어리가 사라졌다 이 뜻이거든.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CO2 세 덩어리가 생겼다 이거야. 따라서 분자수는 c o 세 덩어리가 사라졌고요 다음에 CO2 분자 세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사라진 거하고 생긴 게 같으니까 어떻게 돼? 같다라고 쓰는 거죠 됐죠?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다에서 화합물 대문자 두개 이상 찾으세요 CCO 원소 세 종류로 되어 있네 화합물 CO, 칼슘과 산소, 화합물 CO, 칼슘과 산소, 화합물 따라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지만 다음에 네 번째 SiO2 꼭 보기엔 Si 하나에 산소 두 개에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어 보이거든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결정구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봐 그리다 말았잖아 요 특정 부분만 동그라미 혐미 영어로 살펴본 거거든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살 수가 없잖아 따라서 분자가 아닙니다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화합물, 원소, 분자 그리고 분자가 아닌 것들 금속결정, 이온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체크 문제 3번, 4번 하면서 워딩에 대해서 어? 용어 정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3번 문제 무영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영이 물, 화학식 써봐야죠. 에 예, h 2어 모르면 써놓고 여보세요. 그잘 보시면 화원에서 다루는 물질들 그렇게 안 많아. 어쨌든 이 녀석을 전기분해하면 분해했다 하죠, 분해. 그러면 수소와 산소, 기체. 수소와 산소, 원자면 H,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쓰는데 기체라는 건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소기체는 H2로 존재하고 산소기체는 O2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라 보시면 돼요. 개수는 안 맞췄어요. 여기 산하서 따라서 여기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이 안에 H도 있고 산소도 있어. 이 물이란 내이 물이 H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 뜻이니까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합물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두 번째 철수. 수소기체와 H2, 산소기체 O2인데 그럼요, 수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산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 뜻이야 따라서 얘는 덩어리 덩어리 셀수 있으니까 뭐라고? 분자다 또는 금속 있으면 빼 금속 없잖아 그냥 화학식이 C 그것도 아니잖아 따라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분자다 보시면 되죠 다음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지? 뭐중딩 개념으로는 이걸 분자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배우나 모르겠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럼 우리가 말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렇지그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 원자는 아니고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도 나트륨 원자가 아니고 나트륨 금속 결정 이만한 걸로 돼 있잖아. 이산화탄소도 CO2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렇지? 따라서 원자 정의가 이걸로 이 정의는 아닌 거지. 그래서 땡. 그래서 답은 영이하고 철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가요. 4번. 자, 다음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화학 반응식 가나다가 있는데, 다음 중에서 반응물에, 음, 반응물. 첫 번째 반응물. 그러면 화살표 왼쪽 거 봐라.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이거고. 그러면서 화합물이면서 음 화합물 대칭되는 말뭐 있어? 원소잖아. 화합물 대칭되는 말 원소. 따라서 원소 수려 대문자 하나짜리 다 없애. 원소야. 호돈소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이야. 지웠죠? 그렇지? 그러면서 동시에 분자인 거. 자, 분자 아닌 거. 남은 것 중에서 분자. 분자 아닌 거뭐 하면 돼? 금속 들어간 거 지워. 그리고 화학식이 C라고 적힌 거 지워. 그럼 여기에 철이란 Fe. 철금속 들어가 있잖아. 지워. 그리고 나머지는 C를 보면, 어, CH4네. C 아니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포함된 화학 반응식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문제 자체가 수능에 나오지는 않아요. 오케이? 요거는 이전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 중 하나인데, 그, 요걸 가지고 원자, 이온, 분자, 그리고 원소, 반대되는 말, 화합물. 요워딩은 한번 정리 좀 해보려고. 맨첫 번째 파트로 잡았어 그렇지? 이런 워딩이 2단원, 3단원, 그리고 4단원 들어가면서 계속 말들이 막 사실 화학 전체에 대해서 말이 막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할수 있어야지 이게 원자량이 뭔지, 화학식량이 뭔지 그리고 산화수가, 원소에서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예, 이걸로 첫 번째 파트 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끝이에요. 네. 그래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파트 2, 원자의 구성성분과 원소의 표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파트 1, 끝!